렉스 3팀에 저...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셔서 이고 썸네일 각인가? 이렇게 찍어야 왼쪽에 글을 남길 수가 있다고요 제가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걸 아실라나요 지금? 음. 자 여러분 가봅시다 자 비행기는 롤스와이코스에서 지금 산마르틴 위쪽을 지금 어 가는 비행기 입니다 어. 입니다 여러분들 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뛰셨네요 위쪽까지 가도 되는데 어 이쪽 멀리 가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음 이쪽 멀리 가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래쪽에 웬일로 마이네리차 갖고 다들 이동하실 생각이신가요 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로스네오네스에는 지금 혼자 내립니다 한그리크로 혼자 내리고 우외로 위쪽관님들이 없나요 어. 어 이렇게 되면 지금 비행기가 다 만날 수 있겠죠? 아래쪽에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님이 포님이, 포님이 봤을텐데요 포님이 자 이거 지금 자 고고이님 자 위험해 위험해 <웃음> 자, 자, 자. 자, 이거 이거이거이거이거 때려와요, 때려와, 때려와, 때려와. 자, 그쵸. 고구이님, 도망가야죠, 잘. 고구이님, 지금. 자, 순탄하게 갑니다. 위협급한 상황에. 자, 태우러 가야죠. 자, 이분들 배로 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음> 자, 이거 시작이 나쁩니다. <웃음> 시작이, 어, 쉽지 않아요. 헝그리 팀. 자, 배로 태우고 였고 몽키님이 배로 태우고 갔어요. 잘 가야겠죠. 자, 자기장은 로스네네스로 떨어졌는데 로스네오네스에 떨어지는 지금 주요 3팀이잘 들어옵니다. 아, 독사님 좋죠. 독사님 멋진 모습 보여준 게 아주 기억 속에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4라운드 다대전때 아, 그런 모습 보여준 제 기억 속에 있어서 독사님 좋습니다. 자, 독사님은 또 좋은 모습 보여주겠어요. 빨리 죽지 말고. <웃음> 음, 저면 죽겠습니다. 자, 우리 매기를 많이 안 하는 클랜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 오살클랜 한번 가보죠. 이거는 오살클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어, 엘클랜 얘기하다 끝나서 아, 어, 헝그리 클랜 갑시다, 여러분. 헝그리 클랜 7번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우리 헝그리 클랜 자, 어이구 아까 이팀 좋았어요. 학쿠, 학쿠, 학쿠. 아까 1등한 1등한 팀, 이, 이, 이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규님이학규학규님학규님이고제가 하쿠. 눈여겨볼게. 제가 이게 눈여겨보는 아이들들은 제가 이렇게 호명해드린 아이들, 은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은 이렇게 6개월 동안 커스텀 거치면서 어, 커스텀을 거치면서 눈여겨본 분이에요. 이렇게 좀. 잘하시분들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불러댄 분들이라 여러분들도 한번 싸우실 때 하큐님이랑 싸운다 이러면 먼저 죽이지면 됩니다 <웃음> 자 하큐, 쌤, 레드 이분도 좋아요 예, 오늘 헝그1 팀이 이렇게 왔고 자 8번 팀 어디 갔죠? 아이고 아까 그 아래쪽에 어렵게 왔던 쌤님 몽키님 자 몽키님 클랜 마스터님이시죠? 몽키님 가방에 없습니다 고 위험을 겪으셨던 고구이님 들어오고 있고 자좀 화면을 많이 제가 안 넘기려고 해, 안 넘겨 볼게요 어, 무서워 나 이제 렌더링 <웃음> 이놈의 렌더링 처리 무섭습니다 황글이 클랜이 아래쪽에 많이 잡혀서 많이 보이네요 황글리 클랜 아래쪽에 지금 3팀인데 루스네오네스까지 잘 있어서 매우 편안하게 갑니다 황글이 어, 문제가 없어요 어.. 헝그리 우기하나 23.. 이분 새로 오신 분이네요.. 이3님 자.. 이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짱나요? 어.. 마이크 소리가 좀작다고 하시는 분이 좀 계시네.. 어.. 이러면 좀 큰가요? 음.. 이거 를좀 할게요.. 어. 게임 소리가 좀 적당하지 않다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게임 소리가 좀작다거나 작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틀어. 자, 자 여러분 너무 게임스 너무 작지 않았습니까? 자, 위쪽에 이제 오사클랜 한번 보죠. 오사 집팀, 오 오사팀도 지금 좋네요. 시작이. MSG. 어 알겠습니다. 자, 5살, 팀 가죠. 5살 1팀. 누님, 마요님, 어, 누노패님. 팀 좋습니다. 위쪽에, 지금, 하, 아, 이분들, 언제나 저는 이 냉님 팀을 보면은, 언제나 이렇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제가 이 팀이 정상적으로 끝까지 플레이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웃음> 어, 이팀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걸본 적이 없어서. 아우 이팀 저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좀 냉님 블랙님 짝지님 이분들 꼭좀 끝까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좀 구상까지 나누면서 옹기종기 이분들 대회를 어, 이분들이 많이 진짜 많이 나오셨지만 어, 제가 끝까지 살아나는거는본 적이 없습니다 <웃음> 이렇게 불쌍하게 죽는 분들이라 어. <웃음> 음.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분도 계시네요 이분들이 잘 살아서 어, 이번 판을잘 했으면 좋겠네요. 자, 말씀드려서. 령님 자, 사격을 하나요? 자, 담을 넘으면 사격할 수가 없는데. 다 아, 돌았어요. 이거, 어, 쏠수 있겠는데. 상철님이 이 소식을 모르고 있죠? 멀리멀리 멀리 가는 어, 상철님. 조금 너무 위에 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열심히 사격을 했습니다 또 아군이 바로 데리러 왔어요 자여분들에게 건승을 빕니다 1번 팀어디있죠 여기도 갔네. 바로 쪽에 있는데 반대로 내렸네 오차 뒤집어졌어요 셔 어우 나이스샷 아 우살 우살이 아, 오달. 팀 오살 팀 좋습니다. 오살 클랜. 저한일 챙겨갔어요. 오살 클랜. 오, 오살 클랜. 계속 이쪽 교전이 많이 일어나네요. 오사 클랜의 3번팀 유토피아님, 호나님, 언제 죽으셨죠 호나님, 스네어님. 원래 이제 호나님과 스네어님이 같은 편은 안 하시는데 오늘 같은 편으로 나오셨습니다. 클랜장이신 호나님께서 잘하시는 분들로 또 몰아준 것 같아요.입니다. 자, 일단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이구 항상 클랜 방송하시느라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아주 조금만 담아서 매물입니다 키키키키뿅 아루카님 안그러셔도 되는데 아이거 아루카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또 좋은데 제가 쓰도록 제가 <웃음> 어, 하겠습니다 제가 폰을 잘안 받아봐가지고 이런 리액션들을 잘 모르겠네 요 아무튼 이 감사합니다 루카 님 늦은 시간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계속 발전해가는 방송을 제가 한 달에 한번 뵙지만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죠 리얼리팀 리얼리팀 드루 이 팀은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팀 넘어가겠습니다 이팀 넘어갈게요 이분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하고 있습니다. 자, 헝그리 클랜 3팀. 자, 헝그리 클랜 3팀이라고 제가 여러분, 왜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어, 제가 헝그리 클랜 3팀 이렇게 용어를 제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헝그리 팀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자, 헝그리 클랜 3팀, 어, 이 용어 많이 매 드십니까? 헝그리 어, 클랜 3팀, 어, 이렇게 되죠. 자, 헝그리 클랜 3팀의 시안의 23님, 어, 모습, 무슨... 뭐, 다리 좋아요. 이분들 대처하고 있는데 괜찮고. 중요할 정도였는데 아직은 교전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리얼클랜이 언제나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자1 4번에 리얼클랜 어디 있죠? 랜 리얼클랜 스타팀. 자 리얼클랜의 2팀입니다. MS님 아까 닥닥 닥닭, 닥다 뭐야? 음, 닥대가리님닥대가리님 <웃음> 아이리 참시네요. 아이고, 말씀드린 순간 위쪽에 교전이 일어나네요. 아, 오살클랜 어, 이분들에겐 언제나 착한 무기가 닥칩니다. 오우. 오우, 짝지. 냉님 커버가 좋았어요. 근데 냉님이 위쪽에 지금 제프님이 와가지고. 블랙님, 짝지님. 아, 아, 자, 짝지, 와우. 자, GL1팀 아, 아까 전번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GL1팀이 이렇게 빨리 떨어지나요? GL1팀이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 순위권에 좀 변화가 있겠죠?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GL 클랜이 1팀이 빠르게 떨어졌고 아, 오살 클랜 웬일인가요? 또냉님은또 죽었네요. 냉님은또 죽었고 아, 이렇게... 어이구, 뭡니까? 저 아래쪽에 아.. 말씀드린 순간 교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리얼 3팀 리얼 클랜 3팀 자 코리아님 언리얼님 <웃음> 자 언덕 옥상 중에서 봐주고 있었는데 맞았죠 언리얼입니다 언리얼님 아이디 파스타 파스타님도 제가 얘기 좀 익숙해요 파스타님 언제나 참여하시는 파스타님 오. 아... 제발... 어 저거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요 여러분 어 무서워 나 이제 아나 이제 지금 돌아가는 거보면 이제 너무 무섭다 이거. 페이지 다운은 페이지 업 다운이 여러분 이게 이제 클레너를 돌아가는 건데 이거 누르기가 무섭습니다 뭔가 렌더링 처리 좀 해볼까요 여러분? 낮추는 게 문제가 또 있을까? 드라를 좀 빼죠 중간 중간으로. 그리고 방송할 때는 제 텍스처를 그래도 텍스처 빼고 다 낮추는데. 또 지금 말씀드렸죠 전쟁 장면로도못 잡았네요. 자 뒤쪽에 들어오는데 리얼클레이 사격을 할수 있는. 첫 후원에 당황하는 아. 모습이 귀여워서 한번더 느낌표. 아이고 아로카님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자 일단 교수는 매니까 제가 쫄다가 할게요 타타님 잡아 좋아요 네, 지금 무살 1팀 어이구 자 우리 쪽에 속고 있죠 아이고 어, 자 마요님 수류탄 좋았어요 자 스위트님 빨리 빼고 봐야죠 스위트님 너무 늦습니다 스위트님 지금 바군이 교전하고 있는데요 자 스위트님 뒤쪽으로 들어온 는 판단 좋죠 하지만 너무 돌아가면 양각입니다 자 어, 리얼님 살려야겠죠 문 닫았어요 다리는 좋습니다 지금 위치가 온도님이 혼자 남아서 어이구 온도 엔도 엔도님 아 엔도님이군요 아 윤또님이구나 아 누구신가 했네 아 윤또님 아 윤또님 몰라왔습니다아 윤또님 좋았는데 바로 죽었어요 죽는 모습만 또 담아가네요 윤또님 또 어. 아 우리 윤또님또 죽는 모습만 보여갑니다 어이 면에 리얼클랜 빨리 빼고 와서 빠르게 좋았죠 언니얼님 파스타님 잘 살렸습니다 어이거 좋아요 이분들 리얼클랜이 잘해요 또 실력자분들이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1팀만 볼게 아니라 어우 리얼클랜에 또 코리안님 언니얼님 음, 좋습니다 잘 살아갔어요 이분들 잘 살아왔어요 자 마사지. 나의 <목소리> 속에 형들이 <목소리> 2팀 한그리클랜 2팀 e 로그윗님 좋고 님 철즈님 이쪽에 사격하고 있는데요 어철진님 와우! 와우 리얼클랜 1팀! 아 어, 이분들 이분들 진짜 너무 잘합니다 철진님이랑 진짜 이분들 칭찬 안할수 없어요 아 이분들 매번 나올때마다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제금설면은 많이 못잡았죠 마지막 킬장면만 잡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 이분들은 뭐 설명할게 없습니다 피카님이 죽었지만 아한분한 한 분들이 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 어잘 들어왔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또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아 후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좋은 중계 이어가는 걸로 말씀드리면서 보답하는 것밖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아무튼 늦은 저녁에 또큰 후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웃음> 자, 이어가 볼게요. 헝그리 3팀. 헝그리 클랜 3팀. 아, 웨이드님이 어, 또 <웃음> 어, 서운해 하실까. 그래서 제가 발음을 교정을 좀 해야겠네요. 어, 하니님. 이게 헝그리. 자, 살리, 자, 빨리, 손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자, 시현님 살려가겠죠? 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장 안쪽이라서 잘 살려갑니다. 음, 자기장은 너무 좋습니다. 헝그리 3팀 자기장은 너무 좋아요. 자, 근데 무리하실 필요는 없죠? 저는 옥저버라서 보고 있지만 뒤쪽에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굳이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벌써 말씀드린 순간 자기장이 많이 안 나와서 자리가 지금 리얼 1팀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이 팀이 가장 아, 쉽게 가면 안 되죠.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에어파드 님이 말씀드린 팀과 리얼의 스위트 님을 선거를 높였습니다. 클리엔의 스위트 님을 빨리 살려야겠죠. 리얼3팀 만만히 몰팀이 아닙니다 아까 잘 살아왔어요 예 네, 말씀드린 순간 플렉스1팀아 어, 처음 잡는거네요 <웃음> 화면에 미라마에서 플렉스1팀 쭉쭉 들어왔죠 이분들도 상철님 또 제가 태리님 태리님 잘 하신 분이고 상철님이 또 기억에 있는데 상철님이 <웃음> 네, 살아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양각입니다 앞쪽에서 지금 리얼 3팀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리얼 클랜 3팀. 자리가 너무 좋아서. 네, 위치가 차가 역시, 역시 있어야 됩니다. 차들이. 그리고, 블루드님. 자, 블루잘 들어왔는데. 자, 킹가 베리래. 어 짝티님. 오, 어, 짝티님 좋아요, 오늘. 자, 오살짝지 자, 오살짝지 좋습니다 자, 우리 헝그릴팀 어딨죠? 우리 강력한 좀우승후보였던자 1라운드 자, 헝그릴팀 자, 말씀드리질 않았는데 헝그릴팀 벌써 가운데까지 들어왔어요 이 팀이 1,2라운드 다 가져가게 되면 자, 헤드 자, 어우, 자, 아, 아깝습니다 아 자, 세비 자, 우리 SSAP 이거 뭐 자, 안타깝게 좋았는데 잡진 못했습니다 자, 이 팀의 행보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자, 학군님 자, 이 팀이 이렇게 다 살아서 라운드를 가져가면 여러분들 우승 후보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팀이, 세 팀이 어, 쌤님이 속해있는 7팀이 이쪽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이팀잘 살아갑니다 순위방어를 하는 게 좋겠죠 무리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만 아래쪽에 플렉스 3팀은 큰 고초를 갖고, 어, 사랩가방님과 포님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님 또, 또 기억에 있는 분인데, 포님. 님잘 와야 돼요. 자, 쌤님 자기장에 갇혔습니다. 포님 위쪽에 있어도 그나마 괜찮고. 자, 그렇지만 지금 헝그리 2팀. 헝그리 클린 2팀의 고고비 님이 위험해요 <웃음> 아 이분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위쪽에도 지금 리얼 클랜이 있고 자, 이쪽엔 또 플렉스 클랜이 있네요 이, 어떻게 인 난관을 살아서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위급한 사람들을 보는 게 좋아서 머리가 없어요 아래 그, 가방님 살릴 수셨나요자 연막 센스 너무 좋죠 자, 이렇게 아군이 죽으면 바로 연마을 치는 거는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자. 비네 놓고 돌아가고 있죠? 자, 그렇지만 각을 내줄 정도로 리얼 클랜 이 팀이 만만치가 않아요. 금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잘해요. 이분들 한한분한 한 분이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클랜의 대표하신 분들이야.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자 위쪽에 있는 플렉스 3팀과 고고이님고고이님 갑니다 자고고이님 가요 고고리 WJ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혼자 남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요 혼자 남으신 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당황하는 모습 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1킬을 더할 것인가 가위험이도달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 드린 순간 뒤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플렉스 3팀 아까 두분 남아신 클랜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늘이 돕나요? 고고이님을 하늘이 돕습니다 자 있는 걸모르다는데 이거 숨지나요? 자 어떻게 되나요? 자 30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자리가 있는 걸 발각 당했죠 고고이님이 어떤 난간을 겪을지 오른쪽에 있는 걸 지금 모릅니다 자 앞쪽에 헝그리 1팀 우승팀입니다 헝그리 1팀 있는데요 반대 보고 있죠자 차분히 썼으면 좋겠는데요 고구이님자 이렇게 되면 고고이님 <웃음> 어떤 소득도 거두지 못한 채어 소득도 거두지 못한 채 혼자 남겨지게 됐습니다 자 백셀팀 어, 자 테리님이 죽는 모습 어, 리얼클린이 지금 세팀다 좋네요 지금 위 아래에서 페리님 많이 봤니까 플렉스 클랜 한번, 보, 플렉스 한번 보죠 오늘 플렉스 클랜은 여러분들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자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뚫지 힘든 순간 한글이 2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고고인이님 혼자 계셨던 고고이님 결국 위험이다까지못 떨어졌어요 자 리얼 1팀 어, 리얼 클랜 3팀이네요 리얼 3팀 지금 자 아, 파스타님 지금 다운됐어요 챙기는거 중요하고 자 이렇게 되면 상철님이 본 실력을 보여줍니다 상철님 명성에 오갔지 않게 이렇게 챙겼고 자프랭스캔이 그렇게 무리없이 샘푼다 살아서 오네요 자, 다리가 헝그리산팀이 또 좋습니다 오늘 헝그리클랜팀과 헝그리클랜팀과 G1클랜이 위치를 잘 잡으시는 오더가 많네요 오늘. 음 이분들 오더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더들이 너무 훅한 오더입니다오살 <웃음> 클랜 살아서 왔어요 오살 블랙 짝지 짝지님 또 누워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자 리얼클랜 1팀의 행보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팀이 여어에 따라서 자 1,2를 만약에 이 클랜이 어, 리얼 1팀이 우승을 하게 된다면 어, 1위의 순위는 거의 어. 수정이라 고이겠죠 짝지! 오살짝 지 <웃음> 어, 존버! 존버는 최고의 전략이다 아, 존버로 하나 잡았어요 레드님 어, 자, 전판에 좋은 모습 보이시고 레드님 그렇지만 아, 위쪽에 있는 리얼 2팀 리얼 2팀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다 들어가는 위치라 지금 쉽지 않습니다 리얼클레인 스팀이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 안타깝죠 킬은 그래도 3킬 했지만 조금 더 이분들이 잘 살아서 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골파보다는 샘님을 살리는 선택을 레드님은 했습니다 역시 같은 클레노너드 살려가야겠죠 학교님을 눈여 봐야 돼요 연막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차가 없으면 연막이 이거보다 중요할 수가 없는 순간 학교님이 술탄 오우 술탄 좋아요 이분 잘합니다 이분들 눈을 깨볼 필요가 있어요 술탄 자은혜를 위해 술탄 세 개나 준비하셨죠 연막을 적 상대편에 치는 거는 좋죠 한번 보죠 다 있는 거 알아요? 퍼졌기 때문에 이분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위쪽에서 헝그리 삼팀 아 이거 레드 레드님까지 자, 마지막 술탄. 자 술탄 <웃음> 너무 잘 잡습니다 이분들. 자이 지금 리얼 클랜을 지금 앞쪽에 있는 리얼 클랜을 리얼 클랜이 또철지님이또 반대쪽에서 정리해 버렸어요. 어.. 이분들 하늘이 도와줍니다 또 헝그릴 팀. 헝그릴 팀세 분이나 살아남았어요. 오케이란 챙겼고 이분들의 지금 행보가 어 중요하게 됐습니다 아이 말씀드린 순간 지금 리얼클랜 사 리얼클랜 3팀 혼자 남았어요 언니얼님 어, 어, 어, 어, 어. 저기 맞았어요 잘쐈는데님입니다자 헤드라인 잘 잡았던 상철님이 이미 더 빨랐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쪽은 지금 세 분이나 있기 때문에 바로 뺄수 있죠. 자, 슬타한번 맞았나요? 어어어 있는데, 와, 호롤. 아, 저는 지금 얼렬님이 이긴 줄 알았네요. 와, 지금 호롤님이 잘 백업을 해준 것 같아요, 위에서. 아, 이 말씀드리면, 플렉스 클랜이 세분다 살아남아서 가죠. 봐요. 자 그렇지만 헝그리클랜 3팀 헝그리클랜 3팀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헝그리클랜이 오늘 좋아요 아까는 1팀 아래쪽엔 또 1팀도 고스란히 살아있고 헝그리클랜 3팀이 또 살아있습니다 자 구도를 한번 보죠 지금 위쪽에 플렉스클랜이 좀더 들어와야 되는 아, 플렉스클랜과 지금 헝그리클랜 3팀이 위쪽에 있는 구조고 아래쪽으로 지금 그리클린이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현그리클린 1팀 자 우측에 지금 리얼클린 1팀 혈진 님, 하느 님. 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이분들이 오기가 그래도 차가 있기 때문에 한 바탕 움직일 수는 있죠. 네, 짝지 오늘 오살 짝지. 콤보의 신이에요. 오살 짝지. 장은 아픕니다. 이렇게 누워서 주익을 먹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가야죠 빨리! 아는건 쉽지 않죠. 화내님이 아는건 어, 어려웠습니다. 자, 페이지 7이기 때문에 자기장 버티기가 어려워요. 다음 자기장 바뀌었을 때가 운명이겠죠. 자리는 헝그리 3팀이 너무나 좋습니다. 3팀의 자리가 3팀을 웃어주고 있어요. 헝그리 3팀이 저번 라운드에 몇 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헝그리 3팀이 1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위를 가져가게 되죠. 이분들 킬도 무려 5킬입니다. 맥스 클랜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하고 있죠. 연막이 어느 정도 있죠? 연막은 충분합니다. 연막 6개, 7개, 5개 연막을 쳐서 한번쯤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하니님 쪽은 오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연막은 그래도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한 타이밍 정도는 앞쪽으로 가실 수가 있겠죠 헝.. 음. 그리 1팀이 먼저 치고 들어오네요 자 차로 가야겠죠? 역시 차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장 안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각도를 잘 잡고 그랜이 나와야 되는데 자, 플렉스 클 연막 작업 미리 해놨어요, 앞쪽에. 네, 연막 작업 미리 해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삼보죠, 지금. 이렇게. 자, 위쪽에서 지금 헝그리 클랜 3팀이 들어오는데, 지금 음. 첫 음. 음. 도전입니다. 리얼 네, 클랜 1팀, 하니님. 자, 그고 하니님 들어올 수 있나요? 이쪽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누워서 양각이죠. 자, 보이지 않아요. 자, 위쪽에 있는 리얼 클랜 1팀이 유리합니다. 이러면 서로 싸우는 거 지켜볼 수 있어요. 조금 더 고지에 있기 때문에, 어, 리얼 클랜 위치 괜찮습니다. 손님이 차를 타고 올라오면 보이겠죠? 괜찮으세요? 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아우, 학 잘합니다. 흠님 오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자, 학교님. 자, 지금 자기장, 아이고, 플렉스 1팀. 자기장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너무 유리합니다. 홍그리 3팀. 오늘 첫 출전은 아니죠. 미안합니다. 홍그리, 어, 홍그리 3팀. 경, 경력이 많은 클랜인데. 홍그리 클랜 좋습니다. 위치 좋아요. 자,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아, 학교님. 자, 이렇게 되면, 리얼 클랜의 마지막 남은 하느님 네, 안죠. 너무 좋습니다. 옹글 클랜 3팀 무려 킬도 많아요. 자, 3팀. 자 이렇게, 아우, 우기야나님. 자리가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레더님이 지금 장장 바뀌죠. 자, 킬 챙겨가야 됩니다. 무유님 킬은 됐고, 지금. 아 리얼클랜 1팀 그래도 2등은 가나요? 순위는 방어는 합니다 자 킬러 레드님 지금 엎드려 있는 것 같은데요 킬러 레드 자 킬러 레드님 자아 <웃음> 자, 운의 행복 그냥 못 버티는데 이걸 버티나요? <웃음> 자 순위 방어하는 걸로 아 순위 방어 했습니다 킬 내주는 바의 순위 방어 벌렸어요 음, 아니 와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영그리 삼팀 일등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어이 자리가 너무 좀 좋... 자리가 너무 좋다기보다는 아, 리뷰 좀 하죠 여러분. 숨기지 않았네요. 천천히 넘겨서 그런가 다행입니다. 제 빨리 넘기는 버릇을 좀 고치니까 나름안이었네 자, 헝그리클랜 오더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몬스터효시아님 BHK, 우기하나님 어, 이렇게 자기전이 끝나기 전에 먼저 들어왔다는 건뭐 자기전 온도 조, 좋았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건이네분 중에 한 분의 오더가 계시겠죠. 이 오더 분이 너무 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에 플렉스 클랜도 위쪽에서 잘 들어왔는데 아.. 헝그리클랜이더잘 들어왔습니다. 어, 좋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3위를 했죠. 지금 헝그리클랜 2위를 했고 음.. 헝그리클랜이또 가져갔습니다. 1, 3등을. 이렇게 되면, 어, 헝그리 클랜이 오늘 좋아요. 좋습니다. 어, 이분들이, 그, 저희가 5라운드 다섯번째 커스텀 때 처음 오셨던 분들인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잘하신 분들인 걸 알고 있지만, 어, 뭐 잘한다고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좋습니다. 아까, 지금, 헝그리 1팀도 그렇고, 3팀도 그렇고, 2팀도 그렇고, 잘하신는 분들이 오늘 많네요, 클랜. 자, 그러면은, 첫째 님은 잘 하셨는데, 마지막에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역시 이분들, 즐겨보는 분들이라. 철님 음. 아, 오늘 오살, 오살, 오늘 오살 클랜이, 어, 오살 클랜 오늘 그, 에이스 팀이 있는데, 오늘 에이스 팀이 안, 안 나왔네요. 어, 불, 토를 보낼 수 있는 라 그래도, 짝지님이 오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짝지님이 오늘 어, 나름 좀곳곳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어, 짝지님이 보이고 있고 여기 지금 위쪽에 리얼 클랜, 리얼 클랜도 오늘 전반적으로 헝그리 어, 클랜, 리얼 클랜, 이듀 클랜이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네요. 음, 좋습니다, 여러분들.